워아미디아의 영화 유튜브 어치하는얼 제공 엘리티스타 트썸머메라이제트의 한국어 진실 혹은 도전 이야기는 가게에 들어온 키셀이라는 소녀와 함께 시작됩니다. 머리에도 상처 자국이 있다. 제부 그녀는 가게 주인에게 간다 k2스토어 카주인은 그녀의 진실을 묻거나 감히 듣고 있습니다. 키셀 다어 제이타이 하이 오어 그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그후 라운드에서 커리가 죽입니다. 여자 한편 우리는 그녀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에 온 올리비어라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기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모두 클럽에 있으므로 발러비어는 피어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곧 그녀는 케릭터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든 친구들도 폴리 기간에 이곳에 옵니다. 실제로 클럽을 닫을 때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케이터는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묻고 케이터는 그들 모두를 모두 의자에 앉아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하기로 결정합시다. 그는 요기입니다. 크루스 앤드데어는 모두의 차례이고 커터의 차례가 되면 내가 투지힐을 안다고 말하고 이제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올리비어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고 모두가 쉽게 여기에 올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올리비아와 그녀의 친구들조차 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커터는 그들 모두에게 진실 또는 도전 게임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커터가 여기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올리비어도 그를 따라가고 커터는 그에게 이것이 초자연적인 게임이며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게임을 중간에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면? 누군가 더미를 받았고 그는 그 시간에 그것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게임을 떠나려고 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커터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남깁 니다 올리비아는 그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리비아 는 커터의 말에 조금 긴장한다 다음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로 돌아오고 다음날 대학에 갈때 책상 위에 누군가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 혹은 도전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편지함에서 편지를 꺼내면 그 안에 브라우저도 있다 해당 브라우저 에서도 작성됩니다 진실 혹은 도전 올리비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대학 을 떠날 때 차에 휘갈겨 쓴 진실 혹은 도전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보면 그녀는 매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소년이 그의 뒤에 서 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정반대로 말했고 그녀는 곧장 도서관으로 왔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본다 모두 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진실 또는 도전 올리비어는 너무 무서워서 되어 트루스를 선택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마오키인 가장 친한 친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마오씨가 남자친구 루커스를 속이고 있다고 불쑥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보이는 라이브러리의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는 그녀에게만 보입니다. 여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마오키와 그녀의 남자친구 룩가 거기에 있습니다. 루커스는 이것을 엿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오키를 떠나고 그녀가 그를 쫓는 동안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마오키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당구를 치는 올리비아의 여자친구. 니어는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소녀가 떠나기 시작하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완전히 돌아서 뒤집습니다. 올리비아의 친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트루스 오어 대어는 대어와 그를 쌓는 소녀를 선택하지만 티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후 그의 마음은 통제불능입니다. 당구대 위로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우리는 올리비아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진실과 게임이 실제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곧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 중 누구도 올리비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모바일에는 같은 친구가 당구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영상이 올라왔고, 이제 올리비아와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터의 말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실 또는 도전 게임에 갇혀있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루커스는 올리비어의 말을 믿지 않고 여기에서 떠납니다. 그래야만 벽에 쓰여진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진실 혹은 도전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손이 자동으로 진실 혹은 도전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의 친구 마오키가 아니라 항상 당신을 좋아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트루스 오어데어에서 진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올리비아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친구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에 올리비아와 그녀의 모든 친구들은 커터가 모인 교회에서 발견한 단체 사진을 보고 이제 모두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와 함께 게임을 했고, 이제는 그의 차례입니다. 마워키의 모바일에 더 트루스 오어 대어라는 메시지가 도착하고, 마워키는 이에 답장을 요청하고, 마워키는 대어를 작성하여 답장을 보낸 후, 그녀는 친구 올리비어의 손을 부러뜨려야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워키는 거부합니다. 그것. 올리비어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죽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 손을 부러뜨려 야 한다며 억지로 손을 부러뜨리게 한다. 그후 그들 모두는 병원에 온다. 여기서 한 노인이 제정신이 아닌 친구에게 와서 내가 진실을 선택했다고 말한 다음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나에게도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스워되어 나는 진실을 선택한 후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고 그에게 나의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한번 사진을 봐야 하는데 어느 늦 누구의 차례인지 맞춰보세요. 그 친구는 지금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의 인터뷰입니다.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를 알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그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가 인터뷰하러 갔을 때 안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바뀌고 그녀는 그에게 묻습니다. 진실 또는 도전 그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는 완전히 변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사갑니다 올리비어와 그녀의 모든 친구들은 두 친구를 잃은 충격을 받고 커터가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커터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커터를 찾으려 하지만 카터를 찾을 수 없고 구글에 진실과 도전을 입력하면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르자리라는 소녀의 프로필을 보게 되고 이 단계로 접어든다. 이제 커질의 프로필로 이동하여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서 커터도 뒤에 서있습니다. 어비는 가짜 계정으로 커터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합니다. 현재 그에게서 답장이 없습니다. 사실 경찰도 그를 쫓고 있다. 이제 그의 친구 중한 명이 표시됩니다. 그녀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 그녀의 반성은 그녀에게 진실 혹은 도전 그녀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진실을 선택할 것이라고 묻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두 가지 진실을 연속으로 두번 말하면 선출되면 그는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면서 테라스 경계를 걸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의 와인 한 병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가 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와인 한 병이 다 떨어지자마자 그는 위에서 쓰러지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를 구한 매트릭스를 눕힙니다. 3 그리고 어비너 크라이젤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그녀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 모두가 크리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은 크리자리 매우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커터에 대해 살인범이 우리 그룹에 있다는 질문을 받았고 그는 이 게임에 다른 그룹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하루 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했고 당신을 이 게임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말을 하던 중 크리젤은 올리비아의 이름을 가져갔고 처음 만난 사이라 모두를 놀라게 한뒤 크리젤의 총을 빼서 올리비아를 죽이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구해 크리젤을 붙잡았다. 실제로 그는 올리비아를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가 그녀를 죽일 수 없을 때 당신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히 변하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녀 앞에서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정은 탐정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이제 리비아의 차례이며 리비아는 이번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지의 남자친구 루카스와 한 집에서 방을 공유하는 계약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구 마오키를 매우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것을 해야하고 발러비어와 둑스가 함께 방에 있을 때 그들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게임을 한 교회에 대해 그들은 그교회의 많은 수녀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 했지만 한 수녀가 구해졌고 이제 둘다 같은 도시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것 올리비아 는 내가 그 교회의 수녀였을 때 그곳의 다리가 우리 모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트라의 힘으로 페이지를 죽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 페이지를 죽였지만 그는 그날 이어진 진실 혹은 도전 게임을 장악했습니다. 둘다 그들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비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물린 트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두를 축하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트루스 오어데어는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게임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후 올리비에이와 마러는 차에서 내립니다. 사실 그리비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게임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다음 숫자는 수년 후에 나타나서 그들이 수년 동안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올리비아는 이기적이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영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